한는 놈들이야. 그 대단해. 가서 명했다고 랬지 빨리, 왜냐면 못할까봐 미리 해놓은 거야. 너무한다, 진짜. 닭대가리들 그냥. 오케이. 자, 갑니다. 오, 다자하다하 역시 언니 최고야 언니 최고! 역시! คก่อน란ี老เ老็คก่อนโอเค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好โ好你好你好老อ้โอ้โอ้โอ้很อ้โอ้โ 한하. 한하. 한하. 오, 자. 나라말씀이 쫀구엣, 뚜구, 쫀구국인데 뚜구, 이거를 볼 거예요. 마오쩌뚱이 탁,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중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오쩌뚱은 쫀국엣쫀구뭔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 쫀국엣쫀구국쫀국 어,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어. 어, 알겠죠? 여기 있는 말은 600년 전에 중국 발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음. 와, 그리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샹! 샹! 샹. 오, 중국말이죠. 샹. 샹! 샹! 너, 나 한번 붙어보자, 이거니까. 서로! 어, 서로! 음. 샹! 아! 아! 너, 나! 이런 거예요. 샹! 자, 샹! 샹! 상어라고 해서 많이 쓰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게 점 하나가 거성이라 가지고 라! 일성, 크게 말하는 거죠. 라! 말은 올라갑니다. 시작 말 녹색. 녹색. 와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 네 신입생이 왔으니까 색깔만 이제 잡고 들어가면 바로 또 끝나는 거죠. 네. 신입생은 용서가 없어요. 네. 용소 못해를 외치고 다니고. 커피. 허 커피. 허 커피. 하이 라이 라이 라. 라. 오케이. 자,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 카페, 카페, 싱글라, 싱글라. 싱글라. 에 차! 차도 있어, 차! <웃음> 차! Good cafe! g o 래 빨래. a f e Good cafe! Good cafe! Good cafe! Good cafe! Good 이좀어선 해야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 성조가 색깔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이것이 유레카예요. 그래서 일상 검정색이야. 음. 녹색은 출발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멈춰야 돼요. 스타카그 다음 오! 스타카타 팡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요 황색은 바운스.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냐? 우 워! 어? 마! 마! 마, 마 마는 마 까니까요 워마마 와, 워마마 뭐 내가 말이야 야마마마마마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해도 못 알아들었고 아. 마 이렇게 마. 해야돼 마마마못 알아들어 마못 알아들어 마못 알아들어. 마는 욕이고 욕 맞자 나쁜 놈마 이거죠 응. 자오 아, 아. 스타카트 좋아요 자 1선 갑니다 마 오늘 그 제목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 못 해. 아, 용서 못해 노래. 오, 오. 오. 오. 오. 자막 좀 넣어 줄게요. <웃음> 자, 편집이 어렵겠는데. 자, 마 갑니다. 마! 마! 마. 이 소리를 잘 잡아야 돼. 이제 자기가 이제 이만하면 집안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자,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이러면 안 돼. 플래시업 되면 안돼 와, 음악이 된다. 자, 마! 마! 마, 마 시작점 끝점 똑같아야 돼자마마후커 후카페 마. 후카페 어? 이르기 좋아요 좋아요 커카페 후카페 자 신입생 갑니다 용서 못해 시작 커카페한달 네, 배웠으니까 잘할 거예요 커카페 후카페 어? 됐어 눈치가 눈 깜베! 자, 깜베! 1번 일본말 쓰지 말고 깜베! 깜베! 깜베! 커 카페. 깜베! 깜 오, 다 자몽이고요? 블랙. 네. 오 오! 이가 아메리카노. 오, 아메리카노. 메, 메스. 메스. 미시 커피. 미시 커피. 아메리카노. 네. 자, 계속 갑니다. 뭐? 뭐 어차피 덧대기 시작인데 뭐자 아, 갑니다. 뭐, 우스와 소울을 우스와 다시 한번 집어볼게요. 마마 네. 마. 카페, 카페, 깜배 깡배, 꽝, 꽝, 꽝, 꽝, 센츄언, 센츄 치바, 치 먹어봐. 치바, 치바, 치바, 치바, 치바, 치바, 치치치치치치치치 시작! 흑어 어, 어, 어, 어, 어. 어, 봐! 오! 마시봐! 마시봐! 너무 잘한다? 야 정말 이제 처음에는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가능한 <웃음> 집안이 됐습니다. 흑그렇지막 <웃음> 어.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중간에 반만 공부해도 흑어 카페! 흑어 카페! 흑어 카페! 흑어 카페. 카페. 카페! 와! 출발합니다. 녹색. 쇽! 쇽! 쇽! 쇽! 이게 곰이란 뜻이야. 곰, 곰, 음. 곰, 곰. 어. 오, 쇽, 쇽, 쇽, 또 영웅 할때 웅이라고 하고 쇽, 응. 쇽, 잉, 쇽, 영웅. 영웅. 어, 영웅 아 악사. 녹색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녹색의 모든 성전은? 평안에, 희망. 희망. 희망, 희망, 희망의 뜻은 다 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자, 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알겠죠? 알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성조를 읽을 필요 없는 거. 이건 오늘 대박 나는 거예요. 성조 다 알아 미리 예측해. 그것이 희망을 뜻하면 쇽, 쇽, 농민, 농민, 평화, 평화 이동, 이동, 이, 이. 이사가는 건 희망이니까 이, 이. 이. 이. 이동. 이동. 이동,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쇽, 농민, 농민. 이 성은 희망. 희망. 희망하는 희망. 거. 어, 그 뜻은 다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잖아. 와. 자, 흐어. 흐어. 카페. 카페. 검정 거는 자연. 불변한 거. 불변. 변하지 않으면. <웃음> 자, 갑니다. 하늘. TN. TN. 티엔. 티엔. 티엔 아시겠죠? 티엔. 하늘이니까 검정이야. 우주는 컴컴해. 티엔. 티엔. 민. 티엔. 민. 티엔. 민 티엔. 오 아까 스타 나왔죠? 민 밍. 밝은 거 해가 또 올라가야지. 무슨 색? 초록색. 와 좋아, 좋아. 한번 더. 자민민민 밍. 밍. 밍. 오감 잡았어요? 감 잡았죠? 그럼, 오 감자 없어 이은 그럼 책상 뭐 의자 이런 것들은 거의 검은색이 많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저런 천재가 있어 저런 천재. 자 황색은 뭐냐면 들어오는 같아. 여유가 있는 건 황색에 다. 음. 밑에 그게 좀그 음, 접촉 불량이니까 그것만 참고. 예. 네. 음. <웃음> 자 알겠죠? 알겠죠 여유가 있어. 우와. 네, 네, 와, 와. 황석 네. 이게 황석. 너무나 자 정리 정리 정리 정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리 오와 속도가 다 이런 천재가 있어 와 이것이 기적이야 이거 기적이야 지금 이거 기적이야 오자또 통역하세요 선수퇴장 무슨 뜻이야? 선수퇴장 오 이런 천재 봐. 오! 오! 또 하나, 또! 이동통신! 이동통신! 오! 이런, 이런, 이런! 기가 열렸네! 아 열렸어, 열렸어! 호텔! 호텔! 뭐야? 호텔? 후진! 후진! 어? 고기 잡아 호텔 아니에요? <웃음> 영어로 가면 안 돼! 최진! 전진? 오! <웃음> 야! <웃음> 오! 지금 쇼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혀 지금 다른 세상의 중국어. 그게 뭐야? 우리는 사투리로 배우는 거죠. 그냥 바로 사투리. 다시 말해서 뭐가 아니냐? 외국어는 아니야, 중국말은. 음...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600년 동안 뱀천! 뱀천! 뱀천! 한국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네. 뱀천! 변화변화변화 우와, 변화 바로! 야. 아, 염소가, 염소가, 중말은 뭐예요, 염소가? 염소? 어! 대단한, 대단한 헛발질이었어요. 어? 자, 염소.